안녕하십니까 다크서클을 열심히 공부하고 치료하고 있는 고익수입니다 제가 다크서클을 판 다크서클 교정술이라는 방법으로 굴곡과 색조를 같이 교정하는 방법으로 이제까지 치료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환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나는 비염이 심해서 다크서클이 심해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분이 환자도 그렇지만 의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날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이비인후과 교과서에 여기가 눈이 빨간 애기 애기의 사진이 있고 얘가 비염이 있고 이런 이런 식의 모양이 잘 보인다 이런 것에서 다 비롯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비염 있는 사람은 다 다크서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또 다크서클 있는 사람은 다 비염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왜 이런 혼동이 있냐면 둘다 너무나 많습니다 비염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다크서클 있는 사람들도 다예요 아 비염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겼다는 이런 양설이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의 오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식의 오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비염치료를 해서 다크서클이 났다는 경우를 보셨나요 두 가지는 흔한 질환일 뿐이지 연관은 없다는 게 지금 현재의 정설입니다